전 국민이 3대 측정할 때까지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자 오늘 3대 측정 게스트는요 아프리카 BJ 분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모니터링을 꽤나 많이 했습니다. 어, 느낌 느낌이 약간 b j 에게 손석희 같은 느낌이신데 진행도 굉장히 잘하시고 또 굉장히 수려하시고 이분과 함께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지만 어찌했든 벌어진 일입니다. 긴 말하지 않고 빨리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BJ 남승 님입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웃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프리카 빛. 비... BJ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남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어 제가 우리 남순이랑은 좀그 전에 미리 만나서 저가좀 말을 토놓은 상태고, 어좀 네. 이렇게 좀 처음으로 한번 좀 네. 편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운동을 한달 정도 했다는 얘기는 네. 뭐좀 오늘 3대 측정이좀 자신이 없다 뭐 이런 아, 자신 들어요. 있죠? 진짜 제가 멸치, 저 그래도 딱 은근히 있습니다. 와. <웃음> 웬만한 그 멸, 그 그래도 그 멸치 중에 산멸치 마랑 형님께서 저기 수원으로 멀리까지 부르시려 했는데 제가 또 초대를 했습니다 여기 로그짐이라고 여기 역삼동에 있는 여기를 시간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빌렸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회사장 네. 이용이 좀 많이 어려운데 이렇게 개인적인 공간에서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촬영을 할게 하게 도와주신 우리 로그짐 네.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또 마랑TV 또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는 그 목표가 있어야 돼아김민규보다 많이 들어야지 아 진짜? 네. 김민규 진짜 셌어 그니까 러 몇이죠? 그250 250. 300대지 300 오케이 네. 300 오케이 그러면은 못들 이제... 시에 24시간 노방정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BJ 남순의 3대 측정 네. 목표는 300kg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뭐 여행충 없으네네 여행충 만들어 드릴게요 못들면 무조건 죽을 때까지 좋아요 구독 앙 말고 디. 자, 그러면 BJ 남순! 어. 첫 번째 벤치 프레스 40kg 도전하겠습니다. 어, 오케이, 자. 왜 가볍네요. 오! 매우... 오! 아 뭐야 이거 아, 핫? 아니, 아니 근데 아. 이거 논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솔직히 얘기해. 네. 너부력불확지 굴욕... 아, 진짜 안 달했습니다. 진짜 이거 거짓말이면 바로 삭발할게요. 알겠습니다. 말해볼까요? 자 혹시 남순, 씨, 남순 씨가 어, 한달 말고 그 전에 혹시 운동한 거 이력이 있으면 저희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네, 진짜 예, 책임, 책임지고 밀겠습니다. 그래도 남자는 남자네요. 벤치프레스 45kg 들어가겠습니다. 네. 후오 좋아. 후 야, s 후예와 후, yes. y 후예후아 너무 너무 가수평가인데 이거? <웃음> 저희가 이제 좀 빨리빨리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바로 60kg 진행할게요. 60kg 가세요. 그것도 깃털이죠. 김민규가 몇개 들었죠? 70kg 들었지. 70. 엄청 큰데겠습니다 오케이. 차! 야! 야! 야! BJ 남순의 숨겨진 매력은 여러분들은 같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벤치 프레스 65kg예요. 오케 치샤야 야, 뭐야 아니 어깨 이 오케이 넓어서 오케이 보여줘 <웃음> 오케이 일단 김민규는 이긴다고 하으니까 아직 10kg는 남았는데 바로 가실 거면은 힘 빼지 마시고 75 넣어주시죠. 오케이, 자, 넘하하하 잠깐만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야하하하하야하하하하하하하하하 위로 하하하하하 보여줘! 봐! 아밀 나이... 아.. 아.. 아.. 아.. 10, 0로로할 그냥.. 네 살짝 이제 다시 본인 원암암으로 돌아왔습니다 7 0 k 로 도전입니다 오케이 기합 한번 넣으시죠 도전! 으아아아아악! 오이요야안해안해아 밀어 아, 밀어! 밀어! 자 마지막! 된거 같은데? 같은데? 같은데? 같은데? 이거 같은데? 된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어떻이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어요 이거 어떻어 그래서 벤치 원어 65kg!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게 이거 어떻게? 게 이거 게 이거 어 이거 이거 다게이게 예 그러면 저몇 킬로 키면 딱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40 40이셨으니까 60킬로 갑시다 60! 오케이 수! 우와! 수! 수! 수! 수! 수! 수! 네 성공! 성공! 야 60킬로 이렇게 parab소금. 간단한 거 보니까 진짜 아니 네. 100킬로는 가능할 거 같아 자 우리 80킬로 바로 갈게요 으악. 오케이 자 이제 본인의 300킬로 도전을 위해서 데드리프트 예. 90킬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좋다, 그대로 상처 똑같이 오케이, 나이스 105하고 끝내겠 하나만, <웃음> 믿 하나만, 한 하나만, 이기나만 네, 하나0 네, 하나도 네, 하나만, 네, 하나만, 네, 하나이스 하나만, 네, 하나만, 네, 하나만, 네, 보나습니다나 번. 네, 하나만, 네, 하나만, 네, 나 네, 하겠습니다나청자분나만 네, 하나만, 네, 나 자, 어, 저희가 이제 마지막 1 0 5 k 로 도전을 할 건데 이제 또 층간소음 때문에 네. 저희가 매트를 깔아어요 근데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또 본인도 지금 뭐, 고집인데 에어맥스를 좀 신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차피 뭐 위치는 그 비슷할 것 같고 네꼭 네, 성공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하시죠. 하나, 둘, 셋 다시요 도전! 성공! <웃음> 자, 그러면 일단 중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프레스 65kg, 데드리프트가 무려 105kg에서 170kg. 이제 300kg까지는 130kg 남았습니다. 과연 네. 저와 했던 내기가 과연 뒤집어질지 지켜봐 주세요.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선 130kg가 남았고, 네. 하지만 또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경력급 체급에서는 네. 지금 1위가 공동 250 공동 1위로 250kg예요. 예. 80kg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인가요 김민규 씨와 안일권 씨입니다 자, 그러면 준비되셨습니까? 됐습니다. 도전 들어가겠습니다. 아, 자, 스쿼트 40kg 도전입니다. 자, 성이 야!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쉬워. 자, 이제 2차 시도 60kg입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예. 이제 경량급 공동 1위에서는 20kg 남았고요. 예. 본인 설정한 목표, 이제 목표는 70kg 나왔습니다네 자, 가실까요? 네 갑시다! 자, 갑시다. 하면 되죠? 응. 업! 아! 자, 어떻게? 예 네. 70kg로 갈까요? 80kg로 할까요 80kg 가겠습니다 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바로 20kg 증량시켜서 네. 80kg 도전입니다 해박 자, 업! 미라! 아! 미라! 아! 아! 야! 야! 야, 이따! 야, 이따! 야, 이따! 야, 이따! 야, 이따! 오케이! Okay. 자! 성공! 와! 어 대박이다! <웃음> 1위에서 경량급 3대 직접 250으로 공동 1등! 85만, 85만. 저, 진짜, 진짜. 저, 저, 아, 야, 야! 진짜, 했어요, 저저 진짜 느낌 왔어요. 근데 한번 1등을, 어차피 1등이니까 선두로 갈수 있는, 기회는 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 그리고 안 되면 바로? 그렇죠 예. 네. 자, 그럼 뭐. 자, 해보죠. 도전! 자, 천천히 내려가서 밀어! 밀어! 저행 아아 저도 맞죠? 아다 있게 도와주셨나요? 오케이. 혼자는 안 하죠. 아, 제가, 정리해,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자, 어, 심판으로서 저는 지금까지 항상 냉정하게 그리고 되게 페어하게 했거든요. 네. 혹시나 힘이 많이 빠져서 제가 굉장히 밀접하게 좀 스팟을 해준 건 맞지만 혹시 안전을 위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성공입니다! 네, 일단. 알림 설정 DJ남순 님께서 벤치프레스 65kg, 데드리프트 105kg 그리고 마지막 스쿼트가 85kg 하시면서 도합 255! 1등 승리 가십니다! 빠이빠자 아 <웃음> 그리고 더 좋은 소식은요 300kg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제 결혼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많은 여킹 분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오늘? 와 아, 너무 재밌었고 국민 약국 남순이가 이정도 들었으면 저는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BJ 남순이가 어, 이렇게 운동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남순이도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프리카 t v 남순 그리고 마랑TV의 마루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로봇어 고생 많으셨어요. 아~~ 어 감사합니다. 에이.